봄이 다가오는구나. 봄이 다가오는구나. 그러게 많이 따뜻해졌어. 그러게 많이 따뜻해졌어. 역시 따뜻한 봄이 좋아. 역시 따뜻한 봄이 좋아. 다가오다. 다가오다. 그러게, 그러게. 따뜻하다, 따뜻하다. 좋다, 좋다.